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 사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아, 네, 고마워요. 어, 네, 16번째인가, 17번째인가, 모르겠네. 16번째가. 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율령과유교의 기초한 통치체제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 잠깐 복습을 하고서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국가가 성립이 되면서 인률적 통치의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법과 제도와 그것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통치의 사상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동아시아에서 국가 통치에 이용되었던 법과 제도를 율령이라고 하고 그것을 뒷받침해 준 통치의 사상이 교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법으로 국가를 통치하기 시작한 것은 전국시대부터였고요. 진나라가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달성하면서 중국을 통일하고 전국에 걸친 법치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진나라의 법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엄격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로 인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진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를 음. 자. 그래서 진나라가 망하고 다시 세워진 한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바, 어, 잘못을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법가사상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의 사상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이때 주목을 받았던 사상이 바로 유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왜냐하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천명사상이 황제의 통치를 정당화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주에 대한 충을 강조하는 유교윤리는 황제 입장에서 나라를 다스리기에 제국을 운영하기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무제 때 가게 되면서 이런 어떤 유교사상이 국가의 통치에 쓸모있다. 중앙집권체제에 구축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동중서의 사상을 주목하면서 유교를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알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심어줌으로써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려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태학을 설치한다든지 오경 박사를 임명한다든지 유학을 공부한 인재를 관리로 등용하는 등의 노력들을 통해서 점차점차 점차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잡아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법에서 계승된 법가적인 원리와 그리고 한나라 때 채택된 유가적인 원리가 결합이 되어서 한대의 율령에 반영이 되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네. 자 그래서 동아시아의 국가통치에 이용되었던 법과 제도인 율령의 경우에는 진나라 때부터 이어진 법가적인 원리와 그리고 한나라 때 채택된 유가적인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법과 제도였다라는 얘기였는데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진나라 한나라 때 법률의 경우에는요 주로 형벌 위주였어요 나라에서 뭐 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그 위주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시간이 점차점차 지나고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게 되면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행정법률 이런 것들이 더욱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진 시기로 가게 되면서 서진 기억나나요? 서진식이 기억나나요? 안 나죠? 한 나라가 위, 촉, 오로 분열되었다가, 나중에 위나라에서 사마씨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진 나라를 세웠고, 이진 나라가, 어 이후에, 저기 뭐냐, 오나라까지 정복을 하게 되면서, 어 삼국시대가 통일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진 나라가, 오호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화북지역을 내주게 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새롭게 동진을 세우게 되죠. 이제 좀 기억이 나나요? 네, 자 바로 그진 나라 서진 때 행정 법률 위주였던 이 동아시아의 아니 기존의 법률에 행정 법률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형벌을 다루는 율과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제도를 담고 있는 명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형벌을 다루는 율과 행정을 다루는 명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자 그러다가 남북조 시대로 가게 되면서 시간이 점차 지나게 되면서 사회는 나날이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특히 남북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오호가 내려와서 화북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잡해진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법과 제도 역시 무척이나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회가 발전하면서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더욱더 그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법의 조항수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남북주시대는 분열기이다 보니까 각각의 나라에서 만들었던 수많은 법률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죠. 각각으로 나뉘어져서 따로 따 만들었던 법률들 그게 또 나중에 한 나라에 서 합쳐지기도 하고 이 나라가 만든 법률이 많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됐는데 예전부터 있었었던 법률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를 지나면서 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된 여러 법조항들을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나라 때 오게 되면서 그 이전의 윤령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이런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윤령의 격과 식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뭔 소리지 이해가 돼요? 네, 아 네, 이해가 되게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할게요 자, 진나라 한나라 때는 잘못을 처벌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어 서진대로 가게 되면서 점차점차 행정법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제도와 관련된 법률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 요거 좀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낀 거야 그래서 잘못을 처벌하는 내용인 율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세금 걷는다든지 신분제도 운영이라든지 등등과 관련된 법을 0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남북조 시대 가게 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는 더욱더 변하고 발전하게 됐어. 그러면서 사회는 더 복잡하게 됐어요.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법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많아지게 되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분열기였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만들었던 법률들이 무지 무지 많아졌어. 그래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면 그 엄청나게 많은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그 사감이 언제 이루어졌다?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나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새롭게 격과 식이라고 하는 게 추가됐다라는 겁니다. 자, 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추가 보안 내용 업데이트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에 깔려있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변하면서, 지나면서, 어, 인터넷 사회 환경 등등이 변하게 되면서 때때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법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옛날에 만들어놓은 법이 있었어. 그런데 그게 시간이 100년, 200년 지나면서 이 법을 만들 때 사회의 모습이랑 200년 뒤에 사회의 모습이랑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든 법이 200년 뒤에 적용하려니까 안 맞는 게 많은 거야. 그치? 그렇기 지그렇 때문에 법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부 추가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줘야죠. 그죠그 내용이 담겨있는 게뭐다 격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물건 훔친 사람은 엉덩이를 10대 때린다 라고 해도 사람들이 물건을 안 훔쳤어. 근데 시간한 200년 지나면서 10대 그냥 맞고 훔치지 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린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거야? 바꿔버어아 그렇죠. 물건을 훔친 사람은 엉덩이를 100대를 때린다 라는 식으로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게 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식은요? 시행세칙입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느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100대 한꺼번에 세게 때리면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강약, 중간약의 박자로 때린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는 게 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수나라 때 율령이 정리가 되고 격과 식이 추가가 되면서 당나라로 넘어가게 되면 은 율령, 격, 식네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는 법과 제도로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윤령에 따른 통치체제가 당나라 시기에 가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나라 시기에 완성된 윤령에 따른 통치체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 거였는지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 교과서에서는 율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과서에는 그 내용이 빠졌네요. 그리고 명 나라를 어떠한 제도로 다스렸는가에 대한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나라 당나라 시기에 완성된 중앙 관제 나라에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중앙에 가지고 있는 관청의 관청의 제도는 무엇이었냐면 은 바로 삼성육부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봤나요? 한국사 시간에 배우지 그지.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를 받아들여서 발해도 삼성육부제로 운영했고 고려는 그것을 약간 변형해서 이성육부제로 운영했다 요런 내용 배웠었죠 그죠? 그 원형이 바로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라는 것입니다. 자 나라를 어떤 식으로 다스리는 방식이었느냐 이런 식이었어요. 황제가 뭔가 일을 하고 싶어 이런 나라의, 나라에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싶어 그러면은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 중서성에다 명령을 내려요. 이런 거 이런 거해 라고 중서성에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중서성은 이 황제의 명령을 어떻게 정책으로 법으로 시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요렇게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아이디어, 제안서를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문화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문화성에서는 이 상서, 아니, 이, 음, 이 중서성에서 넘어온 아이디어를 그대로 시행해도 될까 말까를 심의합니다. 심사를 해요. 그대로 해도 될것 같으면? 그 다음 상서성으로 넘기고 안될 것 같으면 다시 만들어와 라는 식으로 중서성에다가 넘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통과가 되면은 상서성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여섯 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이육부의 하위관청에다가 그 각각의 업무를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육부는 문관 아니 2부는 문관인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관리를 임명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게이부이고요 호부는 조세와 재정을 담당했어요. 나라에서 세금 거두고 필요한 데다가 나눠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부입니다 예부는 오늘날의 외교부, 교육부를 합쳐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부는 국방부, 형부는 사법부, 사법과 형벌을 담당했고 공부는 성을 쌓는다든지 길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 같은 건축, 토목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공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필요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시스템이 바로 삼성 육부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만들어진 것 같나요? 아닌가요? 음. 선생님이 생각에는 대단히 잘 만들어진 거라고 봐요. 이게 한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오늘날 국가통치 시스템과 비교해 봐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 있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심의까지 같이 하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법의회가 두 개가 있죠 법을 만드는 하원과 그것을 심사해서 통과시켜주는 상원이 있어요 그죠? 법을 만드는 하원과 그것을 심사하는 상원이 있습니다 상원이 통과가 되면 그 법이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대통령에게 전달이 돼요 그럼 대통령은 각 정부 부처의 장관들을 통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뭐, 기획재정부, 외교부, 교육부, 국방부, 사법부, 건설교통부 등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옛날에는 황제 집에 차지였으니까 명령이 내려지는 게 황제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어떻게?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차이점만 있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잘 만들어진 통치체제라는 거예요 이 통치체제의 정점에 꼭대기에 황제가 있었어 그래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나라 전체를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단히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가 삼성 육부제였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이런게 뭐예요? 이런게 바로 선진 문물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뭐하고 싶었겠어?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선진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기타 만청으로는 어사대, 비서성, 국자감 같은 게 있었어요. 어사대,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뭐 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나라의 관리들이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적발해서 처벌하는 게아행어사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런 죠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어사대가 되겠습니다. 비서성, 뭐 국회도서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의 모든 통치는 문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서관리하는 곳이 비서성이었고요. 이런 어떤 통치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줄 아는 인재를 길러낼 필요가 있잖아요. 교육기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당나라 최고의 교육기관, 국자당 같은 것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지방제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제도 같은 경우에는 주현제였습니다. 수도장안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을 300여개의 주로 나누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으로 생각해보자면 도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도 아래 시군의 단위가 있다시피 주 아래 1500여개의 현의 단위로 지방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과거를 통해서 선발된 관리들을 지방관으로 파견하였는데 주에 파견한 지방관은 주자사, 현에 파견한 지방관은 현령이라고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런데 이 주자사나 현령을 파견할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상피제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봤나요? 한국사회도 나오는데? 상피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고향에 임명되지 않는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합격을 했어. 그래서 수도로 올라갔었는데 너는 오산의 지방관이 되어라 라고 해서 오산에편령으로 파견이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오산만 챙겨줘. 오산만 챙겨줘?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여기 내 고향이다 보니까 잘 알아. 어느 놈이 돈이 많고 걔가 뭐가 약점이고 뭘 약점을 잡아가지고 협박을 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을지 나는 내 고향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방관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나쁜 마음을 실천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또 나는 정말 공명정대하게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지방을 제대로 다스려보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고향에 와도 어떤 사람도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와가지고 야 우리 사이에 뭘 이거 좀 해줘 라고 하면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고향에 안 보는 겁니다. 아예 생판 모르는 곳에 지방관으로 파견하는 제도가 바로 상피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번간 곳에는 최대 3년까지 머무를 수 있고요. 거기에서 또다시 지방관으로 돌아올 수 없게 재임이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넣어놨을까? 비록 모르는 동네라고 하더라도 3년, 4년, 5년, 6년 계속 살다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게 되고 그죠그 지역 사람들하고 친분이 생기면서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죠. 그죠? 또한 거기에서 황제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힘을 들러서 반란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놨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주현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앙에서 지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 성격의 지방 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런게 뭐다? 이런 게 선진 문물이다. 이렇게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이것을 보고 배우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 되시나요? 네. 음. 지난주 월요일에 내가 2015년에 2학년 3반 다니면서 던 남학생 두 명이 찾아왔어요. 음. 걔네들이 좀 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반 애들이었거든. 뭐 체육 대회 1등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이제 기억에 많이 남았었는데 그두 그 친구는 그 중에서도 나한테 유독 많이 맞았던 어, 친구들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때리는 게 허용이 됐었거든 그리고 이제 핸드폰 다 걷고 있었거든 어 수업시간에 핸드폰 하다가 뺏겼어 근데 이제 제발 돌려달래 어 그래서 어떻게 하래? 일주일 동안 압수당할래? 아니면은 빠따 열대를 맞고 가져갈래? 라고 해가지고 엉덩이를 열대 때리고 보냈던 뭐 그런 친구들이에요 음 나중에 또 뭔가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학교 잘릴 뻔한 거를 내가 교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얘 졸업시켜야 돼요 제발 한번 봐주세요 해가지고 또 이렇게 졸업시켰던 어 그런 친구들이기도 해요 음 졸업한 지 벌써 꽤 됐는데 나사자주니까 어. 되게 고맙더라고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얘들 나중에 졸업 해가지고 뭐가 될까 걱정을 했는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졸업하면 다들 알아서 잘 먹고 살더만 보니까 어, 여기에서 정말 앞으로 졸업하면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어, 좀 크게 걱정은 아니야 어떻게든 다들 알아서 잘 먹고 살더라고요 한 명은 게임 회사 들어가서 게임 만들고 있고 어, 한 명은 인천 국제공항에서 그 뭐냐 이거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치? 보안 요원있지 그지 어, 그걸로 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보다 돈도 잘 벌고. 음. 아무튼 그 친구들 다녀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친구들보다 공부 잘하고 수업 열심히 듣는 이런 학생들하고 좀더 친하게 지내거든 근데 막상 졸업하고 나면은 공부 열심히 하고 수업 잘 듣던 학생들은 딱 한번 찾아. 졸업하고 나서 스승의 날딱 한번 찾아오고 그 뒤로는 아예 이제 연락을 안 하더라고. 아마도 자기가 이제 대학 잘 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자기가 공부 잘해서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일 수도 모르겠어요.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들처럼 맨날 때리고 학교 짤릴뻔한거 구해주고 이런 애들은 아 내가 졸업한 건 선생님 덕분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 나중에까지 이렇게 계속 찾아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얘는 좀 과해. 막 새벽 2시에 지기들끼리 술 먹다가 야 다닌 쌤이네 영상통화 하자 해가지고 어. 영상통화해서 아 뭐야 하고 받아볼게 이라고 술 먹는데 막셋다나 계산해주세요 막 이러고 또 어, 약간 미친놈들이네 음. 어쨌든 그래도 요즘 좀 정신 차려다라고 나이 먹다보니까 음. 아무튼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크게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이 없잖아 그음 그래서 나중에 아직 모르나? 어, 아직 모를까요? 어, 나중에 와서 이렇게 찾아오는 학생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은 어,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음. 그 아직 모르지 우리 왜 쳐다가 다 돼? 너안 봤어 <웃음> 음. 네 괜찮아요 선생님이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어, 유튜브에 구독 누르는 거만 추천해 주시지 않으시면 서요 1000명 어, 넘을때까지만좀 기다려주세요 음. 아 이거 누르면 안 되는데 나, 아 된다 음.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 수나라 당나라는 토지와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지배하였는가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과 토지의 지배 방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은 세 가지예요. 균전제, 구병제, 조용조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라에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당나 나라에서는 3년마다 호적을 작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안 들을 때 부모님께서 가끔 뭐라고 하시나요? 너 이놈 새끼!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호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은 집집마다 누가 몇명 살고 있는지를 기록한 장부가 호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건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무튼 호적을 작성해서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해서 호적을 근거로 해서 균전제와 조용조 그리고 부병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균전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균등한균자의 밭전자, 제도제자요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나누어준 제도가 바로 균전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족에 적혀있는 농민들에게 시기에 따라서 면적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일정 크기의 면적을 일정 크기의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가 바로 균전제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일정 면적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가 균전제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것이에요. 자, 보유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일정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한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땅은 누구 거다? 국가, 국가. 국가의 소유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에서 땅을 농민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빌려준 거예요. 그게 바로 균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었고,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다가 죽으면 나라에게 반납하는 제도가 바로 균전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균전제를 시행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느냐? 백성들은 누구나 호족에 적혀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먹고 살수 있는 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인생, 생활이. 그렇죠 안정될 수 있겠죠 그죠 굶어 죽을 일이 없겠죠 그죠 이 땅을 통해서 그들은 평화롭게 먹고 살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가는 게 있으면 뭐도 있어요 그렇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그죠 땅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땅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해 줬기 때문에 농민들은 무엇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느냐 세금을 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우선은 부병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땅을 받은 모든 농민들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야 합니다. 병역에 의무를 져야 했어요. 21세부터 59세까지 3년에 한 번씩 교대로 군대에 갔다 왔다라는 소리이고요.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는 세금을 면제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농사를 안 짓고 있으니까 세금을 면제 받는 제도가 바로 부병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나라의 경우에는 항상 일정 규모 이상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상비군 제도라고 이야기해요. 농민들에게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당나는 라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군대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일컬어 상비군 제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세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를 냈습니다. 조용조라고 하는세 가지 종류를 냈어요. 조는 토지세요 땅에서 나온 생산물의 일부를 나라에게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이고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다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밑에 있는 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은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별한 생산물, 예를 들자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뭘까? 귤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나라에다가 바치는 세금을 요 밑에 있는 조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나라에다가 노동력의 형태로 세금을 내는 거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네. 불편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산 시청에서 자 여러분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 날씨가 망가졌어요. 어막 집에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고치는데 와서 일좀 하세요.라고 하면은 나가고 싶어? 자기 일하다 말고 나가는 거 얼마나 귀찮고 짜증 나그지? 그래서 원래는 노동력을 나라에다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간편하게 돈으로 비단으로 내게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농사짓는 농민이 농사짓다 말고 귤 따러 다니기 귀찮고 번거롭잖아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돈 비단이나 면으로 내게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세금, 조용조라고 하는 것을 냈다. 그게 바로 조용조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 보장되었고 백성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세금 잘낼수 있었을까요? 땅을 줬잖아. 땅에서 농사를 짓고 안정적으로 살수 있었어. 그럼 나라에다 세금 잘 낼까? 당연히 잘낼수 있겠죠, 그죠? 나라가 나에게 땅을 줬어. 그렇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땅을, 나라로부터 받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군대에 가려고 했을까? 물론 가기 싫었겠지만, 그렇죠. 나라가 나에게 땅을 줬으니, 이 땅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사니, 이 땅을 지키는 것은 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군대에도 잘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할 수 있었느냐? 백성들이 세금을 잘 내니까 부국을 달성할 수 있었고 백성들이 군대에 자약하니까 뭐? 강병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준전제와 조용조제, 부병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당나라가 한때 동아시아 최대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서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음. 이런 게 뭐다? 이런 게 선진문물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싶었다. 보고 배우고 자기 나라에 적용하고 싶었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당나라가 왜 망했을까? 이유는요? 음. 자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랐을까? 당나라의 땅이 넓어지는 속도가 빨랐을까? 네. 인구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짓지 못하는 땅을 가꾸어서 농사짓는 땅 개간을 해도 농사짓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걸 개간이라고 하는데 개간을 해도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복활동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토지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인구는요? 한계가 없이 증가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다 죠그 보니까 땅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이걸 나누어 줘야 될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그렇죠. 1인당 지급되는 토지의 규모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아 나중에는 아예 못 받은 사람들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게다가 뒤에서 배울 텐데요.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 이후에 통치 질서가 크게 무너지게 되면서 일부 힘 있는 지배층들이 원래 토지는 누구 건데? 국가의 것인데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사유화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농민들에게 나누어질 토지는 더욱더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농민들이 땅을 받지 못하니까 세금 낼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군대 갈수 있어요 없어요? 안 가요 그죠? 그래서 균전제 무너지면서 부병제 무너지고 조용조제 무너지고 당나라도 무너졌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요 부분 나중에 우리가 당나라 멸망하고 새롭게 송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배울거예요 5대 10국 시기를 배울건데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것이거든요 일단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넘어갑시다. 음, 응. 응. 자 요로한. 제도가 운영이 되려면, 당연히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관리 선발 제도로 과거제라고 하는 것이 수나라 때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후에, 알다시피, 과거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에서 대표적인 관리 선발 제도로 활용이 되었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죠. 그죠? 음. 자. 자 과거제는 수나라 때 처음 시행된 관리 선발 제도로 유교적인 교양을 갖춘 관료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죠? 율령이라고 하는 법과 제도를 뒷받침해주는 통치의 사상이 무엇이었다? 유교였다. 따라서 율령의 내용의 상단 부분은 유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를 그렇기 때문에 이 율령을 잘 운영할 사람은 역시 유교적인 교양과 지식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유교적인 지식과 교양을 시험해서 선발하는 과거제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과거제의 과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진사과라고 해서 시문 글쓰기.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논술 시험이 진사과이고요. 명경과, 유교 경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이두 가지의 과목으로 치러졌습니다. 두개다 봐야 됐던거 아니고요. 골라서 볼수 있었어. 진사과에 응시할 것인가, 명경과에 응시할 것인가 골라서 시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가 더 어려웠을까? 논술이랑 유교 경전 외우기 중에 뭐가 더 어려웠을까? 네, 논술이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진사과는 50대에 합격해도 빠르다라고 했었고 명교과는 30대에 합격해도 늦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어, 그러니까 출세도 어느 쪽이 빨랐을까? 당연히 그렇죠. 진사과 쪽이 출세도 훨씬 더 빨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과거 제도가 시행된 목적은 무엇이냐? 역시나 황제권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황제는 어떨 때 힘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명령을 내렸을 때 자기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인재들이 자기 곁에 있을 때 황제권은 강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인재들을 뽑을 필요가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런데 과거 한나라 때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 시행했었냐면은 향거 리선제라고 하는 걸 시행했어요. 그죠? 기억나나요? 지방에서 훌륭한 인재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추천하면 중앙에서 뽑는 제도가 향거리선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추천제이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렇죠. 동네에 힘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잘 봐달라고 하면서 지방관에게 뇌물을 주고 하는 등의 부정한 추천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추천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중앙에 진출한 지방 호족의 아들들이 힘을 갖게 되면서 호족이라고 하는 지방 세력들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고 사람을 뽑은 거예요? 시험을 보고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죠? 추천이라고 하는 불분명한 방법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관리 선발 제도를 시행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유능하고 충성된, 충성스러운 인재들을 황제가 자신의 신하로 부림으로써 귀족 세력들을 견제하는 데 활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음. 자, 그래서 이 과거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유용하였기 때문에 이야 저거 선진 문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기 나라에서 시행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고 출세하는 이러한 전통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자리잡고 있죠 음. 지금은 많이 약하졌습니다마은 어쨌든 수능이란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많이 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뭐라고 불렀더라? 고교 추천제? 아닌데? 어입학사정관제뭐 이렇게 불렸었는데 추천제 의 형식을 띄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요거 추천제인가요? 어 사실 시험보는게 결정적인 어, 요인이 되잖아 그지죠 여전히 시험을 보는게 출세 그리고 어, 인재선발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우리나라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과거제의 전통이 없는 대표적인 지역 뭐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추천이 가장 강력한 어, 인재선발의 제도로 활용되고 있죠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추천이랑 시험 중에? 추천이더 좋은 것 같아? 시험에더 좋은 것 같아? 아니, 추천은... 음. 어... 음, 장단점이 있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더 공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 그지? 그런데 우리 간혹가다가 이런 뉴스 보지 않나요?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 사법고시 패스해서 어, 높은 데 올라간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새고음 차는 거 종종 볼수 있잖아요. 그죠? 네.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게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가려내 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인격이 인성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검증해 줄 수는... 없어요. 그죠? 반대로 추천제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해보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인성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추천제가 좀더 나을 수도 있죠. 그죠? 음.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을까? 추천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비해서. 그렇죠. 일단은 뭐 비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요런 문제, 근데 그런 문제는 의외로 또 서양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나봐. 그러니까 추천해준 사람이 만약에 제대로 일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추천해준 사람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자신의 이제 명이나 신뢰를 걸고 추천해주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뭐 부정이나 비리 같은 건 심하지 않다라고 어디서 들었어요. 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추천제가 시험제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단점은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시험은 누구나 볼수 있잖아 그지 누구의 공정 한 기회가 보장이 되겠지만 추천제는요 그 기회를 얻는게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네딴 얘기 너무 길어졌네 자 봅시다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을 뽑으려면은 일단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랬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 무엇을 두었던 것이에요 최고 교육기관으로, 교육기관으로, 그쵸? 그렇죠. 국자감 같은 것을 두었던 것이고요 이런 교육기관과 더불어서 문묘라고 하는 공자의 사당을 곳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묘는 공자, 유교를 창시한, 유학, 유가, 유가사상을 처음에 시작을 한 공자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문묘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공자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신주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위패라고도 하는데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새긴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되게 소중하게 안고 다니면서 이거 막 노심초사 하면서 이렇게 아끼는 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지? <웃음> <웃음> 신주단지 신주단지 보시듯 한다라고 하죠 그죠? 유교사회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때 항상 신주를 앞에 놓고 제사를 지냈거든요. 다시 말해서 신주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굉장히 귀하게 보셨던 거지. 그래서 신주단지 모신다라는 이런 표현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자, 제사는 왜 지냈느냐? 제사를 지냄으로써 돌아가신 분을 기리고 그분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자의 사당을 만들어서 공자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 유교 사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받고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세레머니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문면은 국장과 자 함께 교육기관과 함께 지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교는 없지만은 따른 어떤 유명한 오래된 학교 가면은 그 학교를 졸업한 유명한 사람 위인 이런 사람들 동상으로 만들어놓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자관과 문묘 등을 통해서 유교 교육을 널리 보급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교를 수용한 나라는, 성리학을 수용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묘를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에 가도 대성전 문묘를 볼수 있고요. 어, 유교를 받아들였던 베트남, 하노이에 가도 문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마지막.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곧 무엇이었다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무엇이었다 선진 문물이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그 뛰어난 국가의 통치의 방식을 보고 배워서 자기 나라에서 쓰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윤령과 유교의 기초한 통치체제는 그래서 점차 주변 국가들에게 전파가 되었고요. 이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자신의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 국가들에서도 유학을 장려하고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등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고구려의 태학이라든지 신라의 국학이라든지 파의 주자감이라든지 일본의 대학료 이런 것들이 바로 중국을 본떠서 그들 국가에서 유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교육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 당나라의 윤령체제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잘 만들어진 것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 나라에다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다르면 은 통치의 형태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신문제도 다르고, 그 나라가 처해있는 역사라든지 자연환경 같은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수나라, 당나라의 제도가 좋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이 시행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나라의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받아들이던지 수나라 당나라의 제도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들만 몇 가지 골라서 가져와서 시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선별적으로 수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문화 전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먹고 있는 짜장면 원래 중국의 작장면이라고 하는 것에서 온 것인데 중국가서서이 먹어봤는데 맛이 완전히 달라요. 만드는 방법도 조금 차이가 있죠. 이 중국의 작장면이라는 걸 우리나라가 가져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조리의 방식을 바꾼 겁니다. 그죠? 문화를 수용할 때늘 이런 어떤 선별적 수용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 요게 관심 보이는 사람들이 많네. <웃음> 각각의 나라에서 유행하는 슈팅게임의 이미지를 가져온거예요 똑같은 슈팅게임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샷건을 쏘면서 피가 튀는거 좋아하고 유럽쪽에서는 이렇게 평화로운 캐릭터화된거 좋아하고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느낌 일본 약간 이런 느낌의 슈팅게임 유행한다 어, 똑같은 게임이라 그래도 각각의 나라에서 받아들이고 또 만드는 것은 저마다 차이가 있다 라는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수당에서 만들어진 율령체제 라고 하는 것을 동아시아의 주변국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 현실에 맞게 선별적으로 수용을 하였느냐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